살랑 살랑 여기는 살랑비치입니다. 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조르두의 보석 같은 섬 티오만에 와 있습니다. 머르싱에서 배를 타고 두 시간 달려 지금 살랑비치 도착했는데요. 바로 다이브 샵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이오 버기. 슬라마따땅 그 깜풍살랑. 방을 예약을 안 하고 와서 지금 방 찾으러 먼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닝. 신이 서양 리조트 예 사양 아 아닷 빌릭 Untuk malam ini? 아, ada bilik malam i n 아닷 아 아디 폴레 좀빠 빌릭? 나왜 유스테이? e k r a n sekarang tiada bilik. y a u saja sampai. satu hari saja. a j a okay. besok p e l u a r a malam s a j 발코니 룸 room or fan r o o This one s o m e b o already. Uh -huh. room number 10. r o o 10, yeah. AC, room. Yeah, AC room. 160. 160. 160. 1 160. 160. 160. 160. 1레0 160. 160. 160. 160. 160. 160. 화장실에 하샤워 가능하고 변기 있습니다 1 6 0링기입니다이 방이 나름 뷰가 좋은게 침대에서 이렇게 예쁜 정원 뷰가 나옵니다 꽃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살랑타양 리조트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나무로 지은 방갈로가 있고요 중간에는 공용 공간에 이렇게 벤치랑 의자가 있어요 제가 묵은 방갈로 바로 옆에 빨래넣는 공간도 있어서 요거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식구 들어가는 수도랑 안에 방 여기는 산랑 사양 리조트 10번 방갈로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는 리조트 파로 앞에 위치한 리조트 전용 비치입니다. 바다가 정말 예뻐요. 오늘 다이빙을 진행할 살랑데이 다이버스입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슈트 올리고, 빨간 모자 써주고. 뭘 보니, 뭘 보니? 오케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티를 따라서 배 타러 나갑니다. 물 정말 맑은거 보이시죠? 크리스탈 클리어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오늘 탈 배입니다 입수 오케이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끝? 죄송합니다 다이빙이랑 스노클링 영상은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티오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멜라카에서 차로 4시간 걸려서 지금 머르싱 제티 도착했어요. 주차비는 하루에 1 5링기십니다 저는 이틀치 구매했습니다. 주차 후에 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건물로 들어가줍니다. 치케팅하는 부스고요.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한 예약증을 보여주면다안세요 수다 체크인 온라인 So, your booking e r b o 여 k 세 계속. 야. a i So boleh i m p a s untuk hari ni ha? i n tiket pergi you Nama ferry you Blue Water 10 uh, Nanti m a a n bila c r e w ferry in n o r s a l a n g You baru turun daripada ferry okay. So ferry t u j u setengah kan So sekarang you dah kena ada kat JT Aha. Ini pudding p a s untuk besok? Untuk pergi Yang balik ini sahaja Aha. So I bagi tiket balik 1시 30분에 1시 치케팅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제복 입으신 분이 여기서 요, 입장료도 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입장권 끊고 있습니다. 인당 3 0링씩 추가 제출했습니다. 치케팅하고 멀싱 하버 센터는 이제 뒤로 하고 제티로 향합니다. 들어가 봅시다 배 탑승을 하기 위한 제티 줄이고요 오늘은 블루워터 8이라는 페리를 탑승할 겁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배 가판이나 2층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배 뒤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바깥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가고 있죠?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추웠어요. 에어컨을 도대체 얼마나 세게 틀은 건지. 실제로 머르싱에서 티오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티오만 도착해서도 선착장이 꽤 되거든요. 그중에 쌀랑이 거의 끝쪽이라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건 숙소 바로 앞 해변에서 스노클링 한 건데요. 바다 속 영상은 다이빙이랑 스노클리랑 합쳐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테니 다음 비디오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또 봐요 우리! 드리마 까시! 춤빨라기